이거 구문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빨라. 그래서 애용을 고 거고. 이거 내가 풀이해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시격해보면 뭐, 뭐 하는 것만큼, 그만큼 많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럼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나온 얘기고. 보이지 않아, 이게? 구조가, 뭐, 우선 중요한 게 우리 비교비교급이런 원급이든 최상급이든, 그거인데 비교 대상이 있는 것도, 원급하고 비교급은 비교 대상이 있어. 비교급만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아니야. 원급도 비교 대상이 있는 거야. 근데 동등하다라고 해서 그냥 원급이라는 거야, 이게. 동등 비교예 사실은. 원급 도 얘만큼, 얘만큼 잘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는, 아, 여기는 같아야 돼. 구조가 같아야 돼. 그럼 B가 있어야 되잖아, B가. B가 여기 있잖아. 요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AI보다는 오히려 B하는 편이 낫다라고 해석한다그랬잖아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쓸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얘기했잖아. 써주면 A보다는 이렇게 써주면, a 보다는 오히려 B니까, 여기는 꺼꾸로와야 돼, 이렇게. a 보다는 오히려 B.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가보자고요. 그럼 요거는 어떤 성질을또 가지고 있냐면, 얘가 요거에 소하는가조 형식조어예요. 해석 안 한단 말이야. 가조의 특징은 해석 안 해. 전혀 해석 안 합니다. 그럼 얘가 받는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이거야. 진주어 근데 얘도 뭐야, B도. 진주어죠 자, 그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중요하다 한번 끊어주면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복개심이 영작이 된다고. 그냥 그대로. 영작 연습, 소수형 연습을 하라고 자, 중요하다. 뭐? 뭐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것이라고 가면 되잖아. 요 그래서 투기범에 물래야 되니까, 이거 사형식이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 뭐를, 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을, 그지? 그 사람을 어떤 방식에 놓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방식이에요? 오브다이언, ING가 나왔어 때, 이건 결국은 이거에 대한 풀이에요. 또, 오행에 대한. 어떤 방식이죠? Only need for himself야. 요게 혼자임으로란 뜻이야. Without, without others' e l p 야 다른 사람도 없이. 혼자임으로 그 빵을, 됐지? 어, 버는 거죠. 그죠? 빵을 주는 것보다는 빵을 버는 방식이에요. 빵을 버는 방식에 그 사람을 처하게 하는 것이. 됐네? 나머지 두명 설명했지. 이 셀카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또 뭐가 나왔어요? 나대박교 문제 나왔어요, 이거상반족서의 병력. 나대박교. 여기가 A잖아. A가 아니라 바로 B.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는 것을 돕는 거. 이렇게 돼. 그럼 너희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 이런 거 나오지. 빅한 문제 나오지. 학교 내신 거. 이런 걸조정잖아 돼. 맞춤신 거. 그지 응? 타인들이 스스로 를 돕는 것. 또 질문. 왜 대비하냐? 얘가 얘야. 같으니까 이건 못쓰는 거야 알겠어? 같으니까. 같으면 임상이 되잖아. 이게 오형식이야. 오형식이니까 목적보가 나올거요 목적은 항상 목적보의 임상이조가 될 수밖에 없어 운명이야. 운명. 그래서 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돕는 것을 돕는 것이란 말이야.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발 능력을 키우는 거란 말이야. 이게? <목소리법> 의